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저, 전에 삼시연불에서요. 예, 예. 스님이 지장보살님을 직접 친견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예. 나중에 부처님 만난 것도, 어,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댓글에 궁금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예, 예. 직접 만나셨어요? 아 제가. 예. 산매 속에서. 예, 예. 뵀단 말이에요, 산매 속에서. 아... 직접 이렇게 막 만나고 그런 게아니고 꿈은 아니라, 안 꾸시고? 꿈이 안 꾸고 예. 제가 이제 연보를 하는 속에서 뵌 거예요. 연보를. 아 연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언제 몇년 전에 그러는지 전에 제가 예. 우리 예. 친구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예. 초청법사로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예. 제가 범패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앉아서 듣는 중에 제가 연보를 했거든요. 예예. 그, 친구 멋진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지개가 뜨더니, 그 무지개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와. 정말이에요? 아, 정말이라니까. 와. 정말. 근데, 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예, 예. 굉장히 많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웃음> 그리고, 예. 오신 분이 다름 아닌 부처님이 예예. 예. 10대 제자들 있죠? 10대 제자들과 경호하는 신중들 있죠? 신중. 예, 예, 왕들, 그다음에 하늘의 왕들 있죠? 예. 그 장수들이고 하늘의 왕들이 예. 함께 오신 거예요, 함께. 와, 대단하다. 근데 나는 작은 절에 와 있었거든요. 예예. 예. 근데 부처님이 오신 곳은 바깥에 큰 어느 사찰이더라고요. 사찰이요? 예예. 예. 그리고 그야말로 야단법석이었어요. 그런데 어, 예, 예.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나? 이러한 윤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제일 중요한 그 윤회요. 그런데 예.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면은, 예. 시대의 살인마, 안굴라 말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말라? 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안굴라 말라는 그 시대의 최대의 살인마였거든요. 어디 쪽에? 그 이제 인도. 아, 인도? 예, 예. 그는 잘생기고 머리가 참 좋았어요. 어, 그런데요. 그리고 어느 스승 밑에서 예. 돌을 닦아가지고, 불사신이 되겠다고 거기서 돌을 닦고 있었는데 예. 이 젊은 친구가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니까 예. 그스승의 젊은 마누라 있죠? 예예. 마누라가 반해가지고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먼저요? 예예예 참.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예.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창피, 창피하고요, 예. 수치스러워서 오히려 남편에게 예. 고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유혹하려고 그랬다? 예, 예. 저놈이 예. 매일 나를 유혹하고, 예. 꼬시고, <웃음> 만지고, 고듬고, 같이 도망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그러자 스승은 예. 묻지도 않고 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가지고요 복수심에 예. 이 제자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스승님이요? 예예예 니가 예, 예. 도답기를 원한다면은 예. 내 시키는 대로 해라 너의 가까운 사람들 이 있죠 예. 가까운 사람들을 천명을 죽이고 오면 와. 너를 받아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수준, 그런 수송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와. 그 욕심에 말이에요 예. 그날부터 이 앙글라라마가 예. 보이는 사람마다 죽여가지고 있죠 손가락 있죠 예. 손가락 마디로 목걸이를 해가지고 걸고 다니는 심시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별명이 되어 그때부터 앙굴라 말라가 된 거예요. 쉬이. 참고로 앙굴라라는 것은 손마디 있죠? 예. 마디고 말라는 목걸이라는 뜻이에요. 인도 말로요?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가 나타나는 것은 공포 자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가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죠. 예. 물도 아이도 무릎을 그친 거예요. <웃음> 그러다가 999명을 죽이고요. 예. 이제 한명 남았잖아요. 예. 한 명만 더 죽이면 자기가 목적 달성을 다 해가지고 예. 스승 밑으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한 명을 찾던 중이에요. 예. 그런데 저 멀리 누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옳지, 잘 걸렸다. 하고, 가까이 예. 다가서지만, 좀처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 사이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아, 막 뛰어가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죽이려고, 멈춰라! 멈춰라! 그랬어요. 예, 예. 그러자, 부처님께서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 나는 이미 멈췄다 그랬어요 <웃음> 멈춘지가 오래됐다 그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 그러나 안골라말라는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보다죠 예, 그러니까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랬어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안골라가요 예예예 예.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죄용이 말씀하셨어요. 을 열애는 윤회로부터 멈췄고 고통과 번뇌로부터 멈췄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칼을 버려버렸어요. 네. 그러자 다시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칼을 버렸는데 무엇을 멈추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 욕망 있죠. 예. 마음에 살생하겠다는 분노를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렇그렇 그때서야 소문으로만 듣던 부처님이 예. 이곳에 계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죽이려고 했던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뉘우치고요. 합장을 하고 엎드려 제자. 절을 하고 네. 부처님께 귀해가지고요 제자가 돼요. 아그그 그런 놈 받아주면 안 되죠. 아유 이게 보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행한 결과 네. 제일 빨리 깨우쳐가지고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외 99명의 그 영혼은 어떡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한 형합범이라도 크게 유치로 바뀌면은 네. 깨우쳐서 부처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좀 심하다. 아니, 이제. 네, 네. 그래서 꼭 음. 인간법으로 사람을 죽이면 네. 사형을 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사형시키면 안 되죠. 유치게 하여 사람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응?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역광장으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스님 아라이 뭐예요? 깨우친 사람을 아아안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대 제자와 함께 예. 온 일행을 모두 무지개를 타고 다시 하늘 세계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 그래서 나는 궁금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역광장으로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 자기들이 타고 갈 열차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첫번째 열차 탈 열차가 도착했는데요 예. 이게 무지개 열차예요 <웃음> 그런데 예. 아무도 탄 사람이 없어요 이 열차에 그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이 타는 열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거예요 나는 부처님같이 예, 예. 그 다음에 두번째 열차가 도착했는데요 흰부름 열차에요 름 열차 흰부름네예근데도이 열차. 예. 열차에도 아무도 타질 못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오사들을 네. 제가 생각할 때 예, 예. 그런 분이 타는 열차가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열차는 로켓으로 된열차예요로켓이요 예예 이 열차에는요 한 100명 정도가 탔더라고요 그 뜻이 뭐죠 아 열차가 예. 로켓처럼 된 열차라니까 빨리 가는 열차 예예예 예, 예. 근데 예. 아주 빠르게 하늘로 예.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좀 예,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이 예. 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 생각으로 아 열차마다 타다 예, 예. 예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된 열차가 철로 된 열차 있어요 우리 이런 예, 예. 일반. 전철이나 일반 열차들이 있는데 예.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탔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내가 문득 예. 우리 친구 어머님이 예. 어디에 타고 있는가 하고 이제 내가 찾아본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친구 어머니가 앉지를 못하고 예. 서서 계시더라고요. 불편하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일반 열차구나. 네 예, 일반 열차인데 앉지를 못하고 서서 계시는 거예요. 불편한 모습으로 타고 계신데 돌아가신 친구 어머니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 열차도 천천히 가다가 엄청나게 빨리 가보더라고요. 예.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섯번째 타는 열차가 예. 뭘로 됐냐면은 나무로 된열차예요 제가 이게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잉? 그 소설처럼 진짜예요? 제가 본 얘기를 아, 하는거예요아 예예 알아야 돼. 스님 알죠. 근데 예. 이 나무로 된 열차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예. 이게 출발한지 벼락을 맞더라고, 벼락. 벼락을 맞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올라가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예. 불에 타고 망가지고 그냥 정말 부서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고 난리, 아우성이야, 아우성 진짜. 나쁜 놈들이 탔었군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요 예. 이게 축생들이 탄 열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저도 그 생각에 예. 예. 그리고 여섯 번째 탈 열차가 도착했는데 예. 이게 흙으로 된 열차예요 그 진흙으로 그 달리기는 하나. 그... 아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예. 예. 이곳에서도 진짜 많이 타고 꼼짝 못하게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열차가요 올라가다가 태풍을 만나 가지고요 또 네. 무너져 가지고요 부서지고 올라가다가 아수저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이 열차도 못 올라가고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아. 내가 생각하는 거야 혼자 예 네, 야구들이 네. 타는 열차가 아닌 거야 아나 진짜 나쁜데예 예.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열차가 있는데요 또 있어요 예이 열차는 아주 투명하게 된 얼음으로 만든 열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지 무지 탔는데 옷을 안 입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옷, 옷에. 이 충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타면서 확 진짜 움직이지도 못할 망치로 탔는데 네. 이 열차가 이제 출발하는데 을 네. 햇빛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가지고요. 네. 망가가지고 떨어지니까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처음 듣는 얘기네요 스님 그러니까 예. 정말 나는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지옥이 있나 보다 저것이 지옥 열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부처님이 스님한테 앓려준 거고는 그런 거 뭐. 같아요 예,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줘서 예. 내 생각에 우리들이 살면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범패 소리가 끝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나도 깨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예.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와 오래도 오셨네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요 예. 부처님을 뵙고 그 일행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흥분됐겠어요 당연하죠 정말 영광스러웠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법문 시간에 따로 준비한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그 법문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본거 있죠 네. 그 법문을 내가 실천 했다니까요 <웃음> 거기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정말 신기한 뜻이 네. 제가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오, 참. 그리고 나서 나는 과연 나는 네.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사후에 어떤 열차를 타고 예. 저 세상으로 갈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얘기 그래서 예. 분명 사후가 있다고 나는 본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살아서 우리가 예.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예. 무지개 열차 있죠? 예. 이 열차를 타고 극락세계 연화대로 예. 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정진에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이 근데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야 그건 그, 그, 그런데요. 그 예, 예예. 야 너무 놀랍네. 스님. 아니 나는 예. 이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뭐 뻥이다. <웃음> 거짓말이다. 저 스님이 뭐지원에서 한다. 예. 내가 이것을 예. 저기 시로 쓴 적도 있어가지고 몇번 여러 사람한테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처음 듣는데 이거 방송에 나가면 좀 뜨겠는데요 스님 아 모르겠어요 네. 나는 딴 사람들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려는지도 모르겠었는데 네. 내가 봤기 아니, 때문에 아니 그리고 스님 진짜 스님들도 고기 먹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스님 36년 동안 안 드셨잖아요 아 근데 그것은 그 아니, 습관이 그, 되면은 어찌됐 그, 스님은 괜찮아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요. 에 아, 요즘에, 자, 예. 비건이라는 사람들, 유럽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혀 안 먹는 사람 많아요. 지금은. 예, 지금 안 그래도 요새, 아유, 고기 맛본 사람들은, 어찌됐건 오늘 진짜 놀라운 얘기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